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화를 만드는 곳을 미국의 헐리우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화를 제작하는 국가는 볼리우드 인도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헐리우드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선 국가가 바로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인데요. 나이지리아 영화는 놀리우드라고 불릴 정도로 영화 산업계에서는 인지도가 상당합니다. 나이지리아에서는 연간 약 2,000여 편의 영화가 제작되는데요. 1년간 영화로 벌어들이는 총 수입은 약 2억 5천만 달러. 국내 총생산에서 농업에 이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1980년대 독재정권의 종식과 함께 빠른 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한 나이지리아의 영화산업은 저렴한 비용으로 짧은 기간에 완성하는 이른바 저비용, 고효율로 유명합니다. 영화 제작 기간은 길어야 일주일, 영화 제작비는 약 5만에서 6만 달러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저비용으로 단기 제작이 가능한 이유는 일단 영화 제작 환경이 헐리우드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열악한 것도 한 몫을 하고 있고요. 또한 대부분의 영화를 비디오 카메라로 촬영하여 영화관 상영이 아니라 DVD나 비디오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스토리는 대체로 권상징악을 담고 있는 영화가 많고 영화 수준은 보잘것 없지만 아프리카 특유의 색깔이 담겨있어 인기가 높습니다. 또한 영어를 공용으로 사용하다 보니 해외에도 많이 수출하고 있고 이미 아프리카 전역에 나이지리아 영화가 넓게 퍼져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놀리우드 영화가 개봉할 날이 그리 멀지 않은 것 같죠?